이냐면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캐릭터 꾸미기에서 뭘 꾸며볼까하다가 요즘에 포켓몬이 다시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포켓몬을 한번 로블록스 캐릭터로 만들어봤습니다 예. 자 이거 실제로 포켓 포케... 아니가 포켓몬이 아니지 로블록스에서 살수 있는 아이템으로만 꾸민 거고요. 한번 볼까요 누구부터 볼까 네? 오케이 요루 요로... 오케이 요루루부터 보자 아다 좋아요 저는 파츠리스와 님피아를 파... 만들었는데 캐릭터 버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파츠리스와 님피아 어? 이거 로블록스 캐릭터 버전 님피아인가 본데 맞아요 님피아에요 너무 귀엽죠 오 그니닌 그러니까 님피아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건 님피아. 님피아. 나비 식을 하고 있길래 나비 상식을 더 끼워줬습니다. 음, 꽤나 잘 만들었구만. <웃음> 꽤나 좋은 걸. 그리고 다음은 파치리스예요. 파치리스, 오, 귀엽다. 짠. 파치리스. 야, 꼬리까지 있네. 맞아요 귀엽죠. 파치리스 사람 버전 같다. 파츠리스 사람 파치리스 버전 캐릭터. 음.. 귀엽네요요루르가 만든 님피아와 파츠리스 잘 먹고요 응. 다음엔 누가 어깨 댕댕이 가자 댕댕이 가면 보여줘 댕댕이 좋다 댕댕이 캐릭터 왜이래 저는 오늘 네. 밀탱크랑 메타몽을 준비했어요 어, 밀탱크와 메타몽? 좋아 일단 메타몽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뭐야? <웃음> 메타몽. 오. 우멋들다너 나와봐. 야. 이... 얼굴 빼고는 이 메타몽에는 기능이 있어요. 뭐죠? 바로 상대랑 똑같아질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잘 봐요. 어머 해봐요 해봐요. 네. 오. 오우. 오. 오 세상에 어이. 이런 쓸데없는 노림수를. <웃음> <웃음> 똑같지? 저... 김리아랑 똑같이 변신했네. <웃음> 구독. 와 이번엔 제 차례에요 제가 준비한 포켓몬은, 포켓몬은 일단은 루즈라가 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루즈. 루즈라? 루즈라에요 이게 루즈라 뭔.. 뭐야 뭔 소리인데 이게 아, 이건 장난이고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루즈라? 아니요 아, 꼬북이에요꼬북이 꼬부기를 진화 버전으로 가져와봤습니다 첫 번째 꼬부기 이게 뭐 꼬부기야 파, 색깔이 파랑색이 아니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방사능이 감염된 꼬부기 이런 건가? <웃음> 아 이게 뭐 꼬부기냐고 자두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달라집니다 자 어니북이 나갑니다 야. <웃음> 이제야 좀 포켓몬답고 야 어니북이 봐야 야, 등껍질 귀여운 거봐 <웃음> 싫어하냐 이거? 자그 다음 어니북이 진화가 뭐죠? 거부광, 거부광, 거부광, 거부광도 있단 말이야? 거부광이 있습니다. 이야! 이야! 뒤에, 뒤에 대포까지! 실화냐 이거? 내가 지나 거부광이다. <웃음> 걸어봐요, 걸어봐요. 이야, 뭐야? 괜꾸며 잖아 끝인가요? 다음 거는 이제 그거예요. 네, 리자몽입니다. 리자몽? <웃음> 야 오, 거북왕이랑 얼굴이 똑같지만, 리자몽. 아프지 않다. 좋네, 리자몽이네. 자, 그리고 다음은 또 있어? 대망의 푸린입니다. 푸린? 잠잔다잠잔다잠잔다 자, 그리고 다음 거는요? 또 있다고? 이상해, 심. 이야. <웃음> 이야. 아, 이거 똑같다 이거 날팔이야? 날팔이야? 날팔인데? <웃음> 덩풀공격? <덩플> 덩풀공격 <웃음> <웃음> 야 이게 뚫으졌는데 얘? 별거 없고 만 그리고 다음 거는요? 또 있다고? 피카츄입니다 피카츄? <웃음> 야. <웃음> <웃음> 전투토끼다 <웃음> 전투토끼 타입 야 피카츄 맞아? 야 이거 전기타입이 아니고 악타입 아님? <웃음> 꼬리.. 꼬리 뭐 피자 아님 이거 꼬리피자? 꼬리꼬리? 이거는 피카츄라기보다는 라이츄네 약간. 츄라이 아, 피카츄에요 <웃음> 이게 봐아 피카츄데요 이게 이젠 없죠? 네아네 아, 네. 드디어 끝났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진흙대가 만든 포켓몬 <웃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그러면 저는 처음엔 켄타로스를 우 준비해 왔습니다 켄타로스 우그 소처럼 생긴 맞습니다 짠 <웃음> <웃음> 야 우려먹네 <우리 어머네>, 또. <웃음> 아 장난이었고 자 처음에는 이분곰이는곰 포켓몬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분곰 알아? 기, 되게 귀엽 이분곰 폭주 버전. 폭주 버전. 폭주 버전. 이야 이 싸긴 한데 이분곰은 <웃음> 얼굴이 핑크색이거든요? 아니, 폭주에서 얼굴이 꺼매지고 눈이 돌아간 상태입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뭐야 이걸로 이제 싸다코도 때릴 수 있어요 때려봐요 <웃음> <웃음> 좋았어 다음. 자그 자, 다음에 피카츄를 준비했습니다 피카츄요? 나와라 피카츄 야오 <웃음> 꼬리 아저피카츄 둘이 뭐, <웃음> 싸이싸요싸와요이싸봐요 알겠습니다. 뒤까지 가고아 이거 반칙. <웃음> 근데 스를 빌렸다. 에이. 오케이. 제 포켓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켓몬. 두구두구두구두구구구구구구 <웃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바로 <웃음> 팬텀! 오. 오. 그치. 이거 진짜 잘들었는데잘 만들었다 자, 팬텀이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거죠 본체는 이제 여기인거예요 팬텀 어떻습니까? 팬텀? 야, 팬텀? 들었는데 팬텀? 어... 제일 잘 만들었는거 같기도 하고 그쵸 그 거부기 요원이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거부기 요원? 자, 점수는 만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자 자, 좋죠? 그리고 시, 정말 실제로 어, 구매를 할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잘할 수 있어요 히요! 대단하죠? 그리고 다음 다음 팽돌이 아세요? 팽돌이? 아 팽돌이다! 빛나가 팽돌이. 데리고 다니는아 빛나가 데리고 다니는 팽돌이 뒤뚱뒤뚱뒤뚱 저 거북이 요니 점수를 드리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만점에서 나누기 이해하시면 되겠군요 아. 5 0 나는 게 3이요. 나는 게 4야. 탱들이, 뒤뚱뒤뚱. 하지만,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습니다. 어, 기대. 마지막 작품. 바로,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개굴 닌자! 오! 오! 오! 오! 오! 자, 표창도 던질 수 있습니다. 표창. 이렇게, 기술도 써요. 요호! 멋있다. 촤! 좋아. 왔다고, 왔다고. 왔다고, 어때, 어때? 왔다고. 자, 그리고, 감정 표현으로, 멋있게. 자, 여러분들, 포켓몬을 변신해보세요. 포켓몬 배틀이 있겠습니다. 진짜요. 이거, 이거, 진짜 공격할 수 있는 걸로 할수 있거든요. 그, 카탈로그 들어가셔서, 맨 끝에 장비가 있어요. 거기서 무기 하나 선택하시고, 오늘 포켓몬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아이 좋아요 좋아요 밑에 장비? 하하핳 <웃음> 어이 <웃음> 개굴 닌자 우리 폭주족에 들어오지 않겠어? <웃음> 오케이 이거는 1대1 배틀 내야 돼서 재밌을 거같아 오케이 <웃음> 준비되면 말하라고 준비됐어요 어이 맵다 <웃음> 나랑 폭주족을 해보지 않겠어 안 하고 싶다는데 아, 저는 약한 애랑 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첫번째 대결은 누구랑 하지? 오케이 피카츄와 파치리스 피카츄 대파치리스 좋아 장기네 장기네 자 한번 싸워보라구 내가 카메라로 비출게 프리캠으로 자 한번 싸워봐 좋아 잠깐만 장소를 바꿀게 야, 장소를 나... 너무 안보이는거 같아 이거면 좋았어 파치리스대 피카츄 야! 간다. 아니 피카츄가 무슨 거물들입니다 <웃음> <웃음> 저거 뭔데? 총도 들고 있는 오케이! <웃음> 대결해라! 야 간다! 아아아야 <웃음> <웃음> 끝났는데? 야이 일렉트로닌 백만벌치 <웃음> 전격총이라! 야 무슨 피카츄가 <웃음> <웃음> 파란색 광선으로써 무 <쓰면서> 끝나냐 게임이? 안되네 파츠리스! 파츠리 파괴됐는데? 진야 이건? 오케이! 그냥 파괴 <웃음> 광선! 그다음 메타몽대알지 어니부기 어! 그래! 싸워봐! 제 차례군! 간다! 썩은 생선 비비기! <웃음> 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메타봉이 무슨 칼을 <웃음> 이렇게 시시하다고? 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야! 어니부기 나랑 1대1 배틀이다! 오케이 덤벼라! 어니북이! 아, 잠깐만! 사라졌죠. 여기 꺼내야 돼! <웃음> 음! 꺼내라! 아, 아, 아 이거 무기 지어주는구나 장비 아뭐 준비돼있어 언제든지 나도 꺼내도록 하지 오케이 준비됐나? 간다 가져야 간다 자. 가거를자 수리검 던지기 수리검 아 <웃음> 어디가는데 간다! 아 수리검 던지기! <웃음> 멀리 도망치기! 빨리 와! 나도 가고 싶은데 계속 뒤로 가자! <웃음> <웃음> 아니 싸우자고! 안 되겠다! 무기를 바꾸겠어! 뭐해? 나 가까이 가도... 넌 진짜 반대 잡는다 내 무기는 동력 스키야! 간다! <웃음> 뭐야? 뭐야? 아, <웃음> <웃음> 어이 없어. <웃음> 자, 어쨌든 이렇게 로블록스에서 진짜 로벅스로 살수 있는 아이템으로 피, 포켓몬을 만들어봤고요. 저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뺏, 뿅. 와요, 안녕.